네, 우리가 인성지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 처음에는 영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유아기를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기 음. 아동기가 남아 있는데 센터장님 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지도 또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어, 살펴봐야 될지 한번 알려주시기 음. 바랍니다. 네, 네 아동기. 네 아동기는 이제 학년기를 의미합니다. 어, 이제 초등학교 시기를 우리는 아동기로 볼수 있는데요. 음, 아동기회 때는 사실 삐아제나 이때 구체적 조작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지 능력이 이제 발달이 더 많이 되는 시기로 볼수 있는데요. 어, 그래서 되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 또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뭐 지식을 습득하는 이런 노력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너무나도 여기에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인지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밸런스를 맞춰 서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발달, 그리고 또 인지적인 발달, 그리고 또 정서적인 발달. 이런 그 모든 영역에서 발달이 골고루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어서 발달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좀 올바른 성장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이제 너무 우리가 인지적인 측면에 너무 치우쳐가는 우리나라의 어 모습, 풍토는 아닌가. 과연 또 이것이 어 좋기만 한 것인가. 음 이것이 또 때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또 뛰어놀고 또 특히 어, 또래 관계가 형성이 되는 시기이므로 우리는 또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어, 길러가는 시기인데요. 이때 또래 관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어, 유아기 때 내가 주장하고 자유롭게 하고 이제 집에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아이가 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제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해왔다면 이때 내 주장이 내 자유성이 또 다른 친구와 부딪히는 결과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는 나의 성품, 나의, 어, 인성이 독특한 어떤 가치관, 기준이 형성되어 가는데 이것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어, 관계, 또래 관계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 또래 관계를 통해서 바로 협력하는 또 협동심도 길러야 되고 또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어,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여기서 길러야 됩니다. 어, 너, 네가 전부 다 잘하고 있어. 음, 너는 똑똑하니까 다 괜찮아. 이런 것은 바로 이런 또래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타인과 대인관계가 대인관계 상호작용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 옳다. 내가 다다 내가 더잘 알고 있다라는 기준은 바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정취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내 시킨 대로 해라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또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어떤 수행하는 능력, 이제 학교에서 뭐 교과라든지 또 학교에서 어 수행해야 될 것들을 잘 해내는 그런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성실성을 기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제이 또래 관계를 통해서 자아를 탐색한 자아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의 어떤 모습을 또 다시 탐색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자신의 어떤 인성을 만들어 가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수 있는 방법도 점점 알아가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 모든 사람이 고유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어떻게 관계를 잘해 나갈까 라는 문제가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 더 이상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필요한 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또 인성이 올바른 인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협동을 할수 있는 협동심 협동심을 기르는 것은 어떻게 길러지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네,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사소통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는 어, 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르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는 서로 관계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양육자는 어떻게 양육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기에는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옆에 있는 친구랑, 음, 수업 시간에, 이제, 어 친구가 말을 걸어와서, 이렇게 말을 들어주고, 대답을 해주다가, 선생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짜증이 나는 상황이죠. 어,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굉장히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짜증을 부리고, 엄마, 어머니한테, 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너무 재수없는 날이다. 선생님, 뭘또 선생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나만 혼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불평 불만이 막 나오게 되는 이 시점에 어 보통 이제 어머니들은 어떻게 이 반응을 예,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런 아이에게 보통 우리는 어 이런 경우에 이제 어머니들이 단번에 그 해결책을 바로 주어버립니다 걔랑 놀지마 뭐 수업시간에 모른 척하지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런 아이의 그, 그런 억울함은 이제 어머니도 같이 속상하니까 같이 그 해결책을 막 이렇게 어,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런 방법은 과연 좋은 방법일까 하는 것입니다. 음, 아이가 그런 상황을 전혀 몰라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속상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에 어머니가 어 많이 속상하구나라고 그 감정을 읽어준다면 음, 그 아이의 그 감정을 우리는 읽어주는 역할 그래서 이런 경청을 통해서 그 아이의 그 감정을 읽어주면서 그대로 이제 아이의 반응 하는 행동에 대한 반응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존중과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아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다 무시하고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그 아동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아이는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습이 되면서 이 아이는 다른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친구에게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내 의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묵살 시키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자로부터 배워서 또 친구에게 어, 써먹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각자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택으로 어, 그 상황을 컨트롤해,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요. 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얘기,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할수 있도록 하는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이 시기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음, 너는 많이 속상해 하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는, 어,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말그러도, 어, 쳐다보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해결책을, 어, 꺼내게 됩니다. 이러한 그 관계의 방식은, 어,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비슷한 음 그런 패턴으로 이제 관계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어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의사소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나는 내 생각을 말할 어 그런 허용되는 장소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각자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그 얘기를 잘 들어줬을 때 서로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음 거기에서 너의 생각, 나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서 같이 어 진행을 할수 있거나 협동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이는 어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협력을 한다거나 인간관계에 소통을 한다는 데에 굉장히 무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경청을 많이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또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주면서 또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이 아이는 또 나중에 고대로 배워서 그러면 엄마 생각은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런 의사소통이 잘될때 우리는 좀 서로 협동과 협력체계를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어뭐 교류를 충분히 하면서 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어 훨씬 이 사회가 좀 유난류가 이렇게 음, 협력하는 유난류가 이렇게 흘러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어, 협동심을 길러주는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동기 시기는 배워서 적용하는 시기. 왜 그러냐면은 네. 의사소통 이 역량 같은 경우도 혼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네. 가정에서 네. 그주 그 양육자가 네. 아니면은 이제 어른들께서 맞아요. 공감해주고 네. 수용해주고 반응해주고 이런 것들 충분히 몸에 익힌 상태에서. 네.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졌습니다. 또래 네. 관계로 네. 향해 갑니다. 네. 그 기술을 잘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 인성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제가 이해를 네.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이번 이번 시간에 노민현 센터장님과 우리 아이들 인성 지도에 대해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어, 우리 네. 학생들에게, 어, 힘내라고, 네, 인성지도 잘할수 있다라고 네. 한번 메시지 주시면서 <웃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만 여신다면, 분명히 인성지도 잘 되실 겁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